야너 옥당으로 따다와 야너 옥당으로 따다와 야너 옥당으로 따다와 야너 옥당으로 따다와 큰일났어 어야 이거 뭐야 <웃음> <웃음> 이거 오늘 8시 반에 같이 하기로 했는데 누가 없더라고 야 근데 나 레전더리 펫왜 이렇게 많아? 잠깐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열열 하나 열두 열세 열넷열다 열다 열여왜뭐지나 레전더리 펫 16마리 있어 개정아 나도 펫 자랑 좀하겠다나 갓남펫 OX 있음 그거 내가 준거잖아 어 어떡해 어린 땅저 초대해주세요 네. 아, 가족 받아주 시는데 그렇지. 가족 받아주기 싫은데 그렇지. 아, 나도 가족 안 해. 아, 그래 가. <웃음> <웃음>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 와. 아, 나니는이나볼 아, 좋아요. 오! 에님 감사 했습니다 오, 여기가 집에 온 것을. 나 집에 온 것을 환영어린자들이 아, 내가 부근, 바꿔줄게. 다시, 다시, 다시. 부근 바꿔줄게. 다시 시작! 지는 거안할 건데. 나... 아 뭐야. 아우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 뭐야. <웃음> 아 라니님 언제 와? 아 일단 아이언이부터 죽어야겠다. 아이언님 일로 오세요. 네. 아이언님 아이언이부터 미리 주자. 아이템. 저는 일단 받았으니까 대기타고 있을 거야. 가만히 있을게요 아니 너들 이로 와야지. <웃음> 아. 가만히 음. 있으면 안지 너들 이로 와야지. 나도 음. 아, 저 저도 가요 님들 이로 와요. 아 진짜 긴장캐 음, 하는 알아듣고 음, 가족한테한테 오지지. 어우, 저... 자. 오케이. 에이, 에이, 아연이 어디 가? 아연아! 왔어요. 자, 오케이. 여기서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거. 어, 음. 2만 2 5 0 0 0원치고르시면 돼요. 저 상자 드릴게요. 상자 2만 5,000원씩? 자동차 자동차 없이? 어. 자동차 없네요, 자동차? 자동차도 되죠. 천차야 자동차 그러면 몇 대? 아. 어... 3 30대? 너너20너20 <웃음> 곱하기 30해 봐. 너1 곱하기 30, 곱하기 <웃음> 아, 30 뭐야? 너, 야 10대... 6만 원이야. 6만 원. 10대야, 10대. 25,000원씩 쓰라니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아로 오세요.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걸로 드릴게요. 아, 네. 어, 5 0 0 0원 이거 10개, 이거 10개 하면 하나. 물넷넷 다섯 다섯 네고 다섯 다섯 그래야 다섯 넷 네고 다 오케이 됐어요 일로 와 이거 패스 좀 집어놔 집어넣어야겠다 자 아이템 드릴게요 네. 아현님 자 이거는 아현님께서 시청자분한테 주시면 돼요 자음 네. 빨리 아그 탱고님은 빨리 가서 그좀 데리고 와봐 라니님 좀 데리고 와봐 <스> <스> <웃음> 아 제가 라니님을 데리고 와요? 네 라니님이 무슨 동굴인줄 알아요?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. 어디세요? 제가 데리고 왔어요 어 왔다! 어 뭐야 어떻게 들고 왔어 아, 라니님 이거 시청자 분들한뭐 드릴지 25,000원 어치 찾으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어, 아, 랜덤박스? 랜덤박스! 25,000원 치면좀 양이 많은데? <웃음> 음 라르님 저 선물 박스 11개 주셨어요 알아 나더 있어요 더더 더 있어요? 예, 더 있어요. 조용히 하세요. 더 받아. 줄때 받아. 소매 넣기 몰라? 소매 넣기? 찡 끝? 자 그러면 아, 아! 자 그러면 라미님한테 진... 제가 보험사 불러 보험사. 어알0개 드리도록 할 이거 박스 1 0 0개 드릴게요. 둘, 셋, 넷. 이거 죽었을 때 아, 믿으면? 어 밀었어. 아왜 밀었어? <웃음> 안 밀었어 왜 불같이? <웃음> 큰일 났다. 이거 언제 나주냐?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아현님한테 주면 아현님이 제 것까지 나눠주게 되겠 아니요. I'm s a y i 제, 어제, 제 어제 겪어봐서 알아 힘들어 아니요 어제 겪어봤거든 i n g I don't k n 성공 어제 겪어봤거든 짱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힘들잖아요. 라 m 네. 님은 죽었어 이제. don't know what I'm s 그 우리는 지금 차 포함해가지고 몇 개씩이야? 한2 0 개씩 되나? 네, 오, 다 어, 어, 그, 그, 그런데 이게 다 <웃음> 우리 아니, 라, 어, 우리 라니 님께서는 예, 우리의 다섯 배씩만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. 간단합니다. <웃음> 지금 지금 라니 님 내가 볼때 후회 중이다. 아 괜히 이걸로 말했나? 됐어. 여러분들 우리 오프닝 준비하시면 돼요 이제. 네 알겠습니다. 음 님들 사투오는 선물 오지게 뿌려드립니다.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여러분들 라니님 한테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 왜! 아 이거 뭐라는거야 어디서 여기서 홍보를! 어디서! 님 뭐함? 님농 홍보하지 마세요아내차널에서 차별, 내 홍보하지 말라고 둘다 백가라 유튜브 그래 그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유튜브 좀 정... 야! 안 가? 안 가? 죽을래? 곰돌탱구 <웃음> 구치와 싫어요! 어 맞아요. 어.. 둘이 싸우지 말라고! 여기서! 야너 옥당으로 따다와! 야너 옥당으로 따다와! 라니 너 옥당으로 따다와! 너 이제 큰일 났어? 어? 야 이거 뭐야? <웃음> 이거 뭐야? 이런 거왜 갖고 있어 대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나저렇까지줄 몰랐지 아좀 졌다 까 옥상에서 만날래? 그 대화를 좀해우야 이거 뭐야 <웃음> 대화를 좀 해볼까요? 그 제가 잠시 술을 취해가지고 사 사장님이 술을 취하고 죄송합니다. 이렇게 했던 거왜 있는 거지? 이 방에서 왜? 난 아, 그 술을 좀 마셔가지고 죄송합니다. 오, 와, 어, 갑자기 갑자기 좋아졌어. 오, 좋아요. 어? 이게 그런가요? 그여식양님이 화장이란 건가요? 그 화장? 어, 화장도 마셨나 보네. 아, 그 현대 과학 화장이란 건가요? 오만부시하네요 음, 진짜 화장 많이 하셨네. 찡끗? 네 여자친구 시켜준다 야 타! 와돈다 썼다 진짜 와 10만원 10만원 11원 됐다 <웃음> 자 여러분들 아, 이제 씨. 인트로 찍읍시다 일로 오세요 모두 근데... 인트로 너만 죽으면 내가 유튜브 일자야 너만 죽으면 내가 내가 유튜브에서 잘나갈 수 있어 그래서... 너만 죽으면 <웃음> 뭐다 어디갔어? <웃음> 이거 라니님 어디가? 이 제가 물에 처박아 두고 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제가 유튜브 1인자인. 뭐 라니 님 어디 갔어? <웃음>